우리 한번 오늘 뜨면서도 곱슬이 좀 심한 분 뒷머리 자르는 거 영상 한번 우리 찍어볼까요? 아 오늘 생각보다 머리가 많이 곱슬거리면서 좀 많이 뻗치고 좀 약간 안쪽에 숱이 조금 별로 없고 우리 한번 오늘 뜨면서도 곱슬이 좀 심한 분 뒷머리 자르는 거 영상 한번 우리 찍어 볼까요 여기서 는 옆에서부터 자르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쪽 지금 이쪽 라인부터 잘라 가지고 양쪽 라인을 다 잘라 놓고 뒷머리를 살짝 올려서 좀 짧게 잘라 달라고 여름이니까 어. 좀 가볍게? 오케이. 숱이 별로 없잖아요, 여기가. 그지? 그래서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께 요고, 요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지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갑자기 카메라를 잡게 됐어요. 자, 밑에 라인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밀어주는 것보다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일단 가볍게 잘라달라고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머리 모양이 중요한 거잖아요. 머리 모양. 그러니까 머리에 어떤 그, 이렇게, 머리카락 자체가 나왔을 때,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일자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숱이 없는 게 티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머리 자체를 자르실 때는, 어, 그 갖다가 이렇게 밀지 마시고, 약간 이렇게 빛과 클리퍼를 이용해서 한 80도 정도 해셔서 이렇게 천천히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라인을. 그, 가이드라인을 살짝 이렇게 잡아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잘르긴 잘라야 되니까, 밑에 부분을 너무 바싹 이렇게 치는 것 보단 약간 이렇게 좀 들어서 이렇게 천천히 대각선으로 80도 정도 들어서 밑에 이렇게 좀 잘라 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잘릴 수 있을 거예요 이런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어, 우리 초보분들 저는 이렇게 그냥 자르겠는데 어, 6mm 정도 하셔서 이렇게 6mm로 밑에 라인을 살살 이렇게 잘라 주셔도 될것 같아요 밑에는 좀 숱이 조금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자르시고 나서 이 부분을 약간 밑에 부분을 살짝 80도 정도 드셔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좀 조금 시원하게 자르자고 했지만 어, 너무 잘라 놓으면 자라날 때 굉장히 밉기 때문에 손님들한테도 잘 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약간 파인 것 같지만 이 부분은 파인 게 아니라 숱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라인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음, 이렇게 라인을 살살 이렇게 쳐주세요 이게 어렵지 않고 너무 쉽지도 않고 적당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그래도 우리 초보명사 분들한테는 어, 이렇게 머리가 중간에 숱이 없는 분들 머리 자를 때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도 있죠 예, 그 부분들을 이렇게 좀 영상을 통해서 보시고 좀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제가 오늘 좀 자르다가 어, 갑자기 갑자기 또 이렇게 보여 드리려고 영상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잘 보시고 네. 이렇게 한번 보세요 깔끔하시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 부분도 좀 커버가 되잖아요 너무 하얗게 치면 훨씬 더 미워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 이 부분들 너무 바싹 치지 말고 이렇게 숱이 없는 부분들은 정리만 하듯이 하시고 밑에 라인만 정리 잘 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왼쪽 한번 가볼까요 왼쪽으로 왔는데요 이쪽은 또 생각보다 숱이 많아요 그죠? 학교 다닐 때 저쪽만 맞았어요? <웃음> 두상 자체가 저쪽이 좀 튀어나와 있는 두상이야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좀 많이 튀어나왔어 그래서 숱도 별로 없고 어, 그런 것 같아요 자 밑에 라인 똑같아요 80도 들어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근데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는 또 뭘까요? 어, 기본적으로 지금 이쪽 왼쪽은 숱이 조금 많은 편이고 이쪽 오른쪽은 숱이 좀 약간 적은 편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이 어떤 탭의 크기도 다 달라져야 된다고 봐요 여기랑 여기랑 비슷하게 잘라야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 밑에 라인을 먼저 걷어 내주세요 잘 이렇게 80도로 들어서 대각선으로 먼저 이렇게 살짝 살짝 쳐주시고 어, 이렇게 라인도 살살 잡아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좀 잘라 주셔도 되죠 그 다음에 어 밑에 부분 아까 6mm로 잘랐는데 그 부분을 숯이 조금 더 있다라는 그 하나 때문에 다시 4mm정도 어 4mm정도로 내려가지고 4mm로 이렇게 잘라 주시면 숯의 어떤 양이 비슷하게 될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좀 약간 변칙적인 방법을 써도 되죠 똑같이 6mm 잡고 자르는 것도 어, 어떤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그렇게 되면 뒤에서 봤을 때 우리 손님 머리는 한쪽은 검정색이고 한쪽은 좀 하얗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약간 어잘 생각하시고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쭉쭉 잘라주세요 그럼 위에도 한번 걸어 내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 놓고 이제 요 여기 이렇게 약간 비슷하잖아요 이 부분은 4mm 정도 자른 거고 이 부분은 6mm 정도 자른 거예요 그래도 4mm 자른 거와 6mm 자른 거랑 비슷하죠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요거 뒷머리 요 부분을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 좀꽉 찼는데 이 부분도 다 정리해야 될것 같고 짧고 가볍게 잘라 달라고 하셨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잘라 볼게요 이렇게 머리 자체가 막 이리나고 저리나고 할 때는 우리가 먼저 윗부분을 먼저 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살짝 한번씩만 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한번만 살짝 펴주세요 이렇게 드라이로 지금 이 안쪽에가 약간 들어갔다가 튀어나오고 이렇게 뻗쳐요 근데 이 부분도 약간 드라이로 살짝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펴주세요 일단 이렇게 펴주시고 길이 정도를 어느정도 맞추려면 시 약간 이렇게 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좀 잘릴수 있으 밸런스에 맞게 좀잘를수 있으니까 이런식으로 머리를 살짝 살짝 펴주시고 이렇게 뻗치는 거 없이 이렇게 해주세요. 대신, 대신 중요한 건 매직 기계나 이런 걸로 펴지 마시고 드라이로 살짝 살짝 이렇게만 펴주셔도 아, 될것 같아요. 너무 바싹 펴는 것도 안 좋아요. 바싹 펴면은 그 다시 올라가게 되면 뻗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잘라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머리를 펴주세요. 그러면 깔끔하게 일단 깔끔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핀 상태에서 또 똑같이 가이드라인을 살짝 잡는 거예요 요즘은 좀 약간 손님들 중에 원형 탈모가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그 잘못 자르면 보이면 안 좋으니까 이 부분들 같은 경우도 좀 한번씩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뭐 두상에 뭐 빠진 부분이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하는 것도 한 가지 팁이죠 초보 용사분들은 그냥 여기가 파져있는데 여기를 확 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요 부분도 정리를 할땐꼭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들었다가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가이드라인 잡은 곳 가서 이렇게 살살 쳐주시면 돼요. 이거는 두상에 따라서 살살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80도 정도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80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게다 80도 정도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리시고, 밑에도 약간, 약간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충분히 연습을 하고 하시면 손님들이 불안해 하지 않으니까 좀 천천히 자르시는 걸 연습을 하다가 어느 정도, 어, 짬,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잘 잡히겠다 힐잡 생각하시면 그때 조금 속도를 높여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천천히 연습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한번 가볼까요 요 부분도 이렇게 잡고 여기 요 부분 요 부분을 또 한번 여기랑 여기랑 같이 가이드라인 잡아서 조금 높게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6mm 또 끼세요. 먼저 가이드라인의 밑에 중간 정도 50% 정도 잡고 요 정도만 먼저 살살 쳐서 밑에를 이렇게 올려주세요. 6mm로 6mm로 이렇게 살살살살 살살 올리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빗과 클리퍼로 80도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 주시면 아마 이렇게 살짝 이렇게 깔끔하게 될거예요 이렇게 80도 잊지 마세요 80도 오늘 좀 약간 80도로 좀 머리를 잘라 드리는데 이 각도 빗의 각도는 80도 90도, 80도, 그죠? 이렇게 70도 이렇게. 자 이렇게 딱딱딱 딱 잘라주니까 좋죠? 깔끔하잖아 이렇게 잘라주시고 옆에도 이렇게 보시면 자이 부분도 마찬가지 살짝 올려줘야죠 이렇게 두상도 짱구 자체가 조금 틀어져있어 우리 손님 머리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좀 짱구머리기도 하고, 곱슬기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어? 심하다고 봐야 돼. 이리 뻗치고 저리 뻗치고 하니까. 네, 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거지. 그거는 뭐, 우리 초보 명사나 미용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뭐, 신경 안 쓰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자르면 되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깔끔하게 위에 라인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쫙 해서 깔끔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우, 좋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 부분이 만약에 튀어나오고 하시면 이런 부분들은 약간 위에 머리를 살짝 들어 놓은 상태에서 밑에 부분 튀어나온 부분을 살살 한번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위에 머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더 편하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위에 머리를 살짝 이렇게 내려주시면 그래도 투블럭 아니고 약간 이렇게 상고형, 상고형 형태로 머리가 이렇게 나오죠. 약간 이렇게 좀 치죠. 이렇게 쳐주시고 이 부분은 약간 안쪽으로 살짝살짝 살짝 쳐주셔야 돼요. 일부분 튀어나오면 약간 이거는 거의 90도 정도로 해서 이렇게 살살 이렇게 올려주시면 끝에 부분만 살살살 올려주시면 정리가 되는거죠. 자 그래서 윗부분하고 밑에 부분하고 가이드라인잘 잡혔는지 다 잘랐다고 생각해도 한번더 이렇게 살살 90도로 끝에 삐쭉삐쭉 삐져나온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함으로써 네, 머리가 한명또 뒷머리 부분이 커트가 끝나는 거죠. 위에는 당연히 잘라 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어, 깔끔하게 되죠. 그리고 두상 차이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머리 자체가 약간 틀어진 상태이긴 한데 그거를 우리가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라인을 살살 이렇게 좀 자른 거 그대로 이렇게 한 번씩 잘라주면서 확인도 하고 삐져나온 머리 있나 없나 한번더 확인하는 것도 우리 초보명사분들 자 잊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손님한테 감사합니다. 일단 시원하게 잘라봤습니다. 네, 머리 한번 시원하게 잘라봤고요.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자르니까 아주 깔끔하게 됐고요. 자,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하십시오. 초보명사 화이팅! 렉어